어, 예벽 해군 준장심동모입니다 너무 가분한 소개를 해 주시가지고, 영광입니다. 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이 깔아앉고 있습니다. 셰오라 선장보다 못한 문재인이라는 을간이가 모는 얘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짚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국가와 또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완전히 와이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상실하고 국가 지도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한 국민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국가를 융성시키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문재인 반역도당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부정되고 건국이 부정되고 국가의 정통성이 송두리째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국가는 그 국가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전략적 심으로 전략적 중심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소위 힘의 원천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을 많은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데 전략적 중심이라는 것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이 와야 되면 약해지면 대한민국이 국력이 약화되고 한미동맹이 와야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 김정은 세습 독재 우상화 리더십입니다 소위 가짜리더십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속여가지고 리더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북한이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체제를 문재인 반역도당이 북한 체제는 지켜주고 대한민국을 망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로 지목된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에 침을 뱉고 자부심을 국민들 로버트 습니다 문재인은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옹하여 국제사회와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격렬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전국가안보보좌관인존 볼트는 거의 해고록에서 아유 문재인을 조현병 한자로 일컬었겠습니까 쉽게 말해 정신병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라야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본론보고통신은 김정은의 수석 비서 수석대변인이라고 하고 말이죠 북한의 김여정은 특등머조리특등머지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국판에 노동신문을 포함한 관영매체는 삶은 소대가리 금무은개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전 용어로 갱면을 펴보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말 얼빠진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은 한마디 크게 내서 불쾌한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정말 그 제정신이면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남아있으면 은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항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머저리 같은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연거포하고 우리 GP에다가 총격을 가하고 아 우리가 지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키도 말이죠 한마디 한마디 하니도 하지 못하는 대통령입니다 이제 이런 이 머저리 같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탈북민을 한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강제북송해가지고 뻔히 치행될 것을 알면서도 강제북송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북한을 탈북한 탈북민은 국군 초소를 보면 은 발각되면 은 오히려 자기가 북송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국군 초소를 피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계군 초소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4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코로나 백신을 백두 번째로 도입했습니다. 백두 혈통도 아니면서 말이죠. 김정은 이 계속 빨더만은 진짜 자기가 백두 혈통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백두 번째로 백신을 도입한 이 머저리 같은 대통령이 왜 남에 맞는 1호 접종 현장에 나타나서 백신 접종안을 구경하고 있습니까? 이게 국가 원수가 할 최신입니까 여러분? 그 생수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니 비서관이 써주지 않으면 은 p o j 가 없으면 외국 정상과 대담을 제대로 합니까? 아 자기 밑에 부하들 수석 보좌관들 비서관들 회의 하나 주제를 못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한 대통령을 보고 그러한 의관 대통령을 보고 어떤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힘이 나겠습니까? 선거용 미친 포퓰리즘의 결정판으로 저는 보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법 절차를 따지지 말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통령의 지력과 정신 상태를 온전하게 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훈련입니다. 아니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술도 떠가지고 여당 국회의원 35명은 김정은이 반발하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연계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게 대대로 된 나라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집권 첫해 외교보장을 시키고 산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겠다 아, 중국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 미국이 대중방생왕을강하기 위해서 거대 가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빠졌습니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만 들어갔습니다 세계 가장 모범적인 동맹체제가 지금 사실은 와이되고 있습니다 대중 봉쇄망에서 스스로 이탈해도 한미동맹이 온전하다고 언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위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전략적 중심인 한미동맹이 무르지면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체제입니다 근데 문재인 집권 4년 만에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신정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즉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우상화리디십입니다 김정은 가짜리디십입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1년 전에 제가 북한 무장간첩선 을일격에격침시켰을때그 당시에 우리 군함은 컴퓨터로 원격 조종되는 첨단 사격통제체제로 무장돼 있었 습니다. 41년 전입니다. 그러나 4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어떠느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육해군 군은 자동화 첨단화 를 거의 다 이뤘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말뚝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름이 없어서 배를 말뚝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100% 수동으로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면적 재래식 전쟁을 수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시킨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지키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재인은 최근에 불거진 탈원전, 북원전 사태에서 운밀하듯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면서 특히 김정은이 공언한 핵잠수함의 원자력 추진체계로 전용 가능한 스마트 원조락까지 제공하려다가 이번에 발각난 것입니다 이 이상의 이적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맹백한 맹백한 전인공로할 반역행위입니다 그런데 즉시체포 가능한 이건 외안의제야 하당합니다 대통령 직무를 당연히 정치시키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에 예. 평화에도 문재인 간첩, 정말 간첩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은 김정은과 공무원 비핵화 사기쇼로 북한의 핵 무장을 오히려 지원하고 온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 문재인 반역도당은 대북전당금지법으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외부정보 유입을 아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북한의 전략적 중심인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을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보호하고 그 리더십 유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대 우리의 생존, 힘의 원천인 한미동맹은 와이시키고 북한의 힘의 원천인 김정은 우상하 리드십은 보호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반역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문재인 반역도당을 직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북한 정권은 살아남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희망에대할 국민의힘 제일야당제일야당은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농간과 허약한 국회의원들로 인해 투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배출한 여성 대통령의 누드화가 자기들 사무실 공간인 국회의원회 간에 5일간이나 전시대에 있는 동안 한마디 찾아가서 항의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정말 그 어? 비굴하고 그 배신 때린 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권을 재창조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102년 전 오늘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해방의 도화선이 된 위대한 날입니다 누가 삼일절 신축년 3.1절에 유관선이 되어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까 누가 이 시대 5.16의 박정희가 되어 문재인 도당이 망가뜨린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까? 의의를 보고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반공산전체주의 자유의 전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에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용기를 뽐내면서 기세등등하던 그 기계는 어디 갔습니까? 외환의제를 포함하여 감옥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들보다 100배 이상 제가 많하는 문재인을 왜 적시 체포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반역도당을왜 일망타진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나이라면 용기를 다여 정의의 선봉에 서서 반국과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갖고 떨쳐 일어나 대역죄인 문재인을 처단합시다! 우리 모두 대동단결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시합시다! 자유통일을 이루어 북한 동포를 해방시킵시다! 문재인 간첩 적각 체포라! 대한민국 만세, 자유 통일 만세. 감사합니다. 필수.